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흥례읍 대련에 리 있는 주말농장 및 창고 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는 파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나무가 있습니다. 시내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과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시다가 창고부지나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땅입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것은 영일만 대로입니다. 면적이 천제곱미터 이상이라서 농지원부가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를 만들면 농민이 되어서 농협에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예읍 대련리에 있습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가 가능한 면적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국유주입니다 일반 철도에 저촉이 받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자연 녹지지역에는 건폐율 20%와 용적률 100%로 창고 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는 주말농장과 창고부지입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100만원이며 전체 매매금액은 4억8천만원입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교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로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